사이트자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프로젝트 1번, 2번 합친 거한 달에 1번과 2번을 합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 그럼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꼭 표시해야 될게 있어요 어 여기 있네요 공통부분을 빨리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유는 뭘까? 그치, 우리 접촉사라는 걸 써준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 필수재료가 있다 요리하는 것 같은데 레시피 필수재료 아 근데 준비해야 될 준비군 중에 하나가 하나 보니 접속사야 필수재료 접속사야 접속사중 위해서도 두 문장 한 문장 바꿔줄 때 그런지 엔드나 더시나연결 되는 거 그거 했겠니? 여기서 아니지 자 여기 지금 거리는 게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복을 중복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관계사요. 접속사. 어, 접속사와 관계사가 무슨 상관이냐고? 종속절에 끄는 접속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들에 끄는 접속사인데요. 관계사는 뭐예요서행사에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에 끄는 접속사예요. 알겠어? 접속사 중에서도 뭐야?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는 없으니까 꾸며들었단 말이야. 왜? 똑같은 동이 여기가 있습니다. 알겠어? 접속사 중에서도 관계사 요 사이는 뭐가 있다? 바로 형용사절이 되어버린다 선행사 수식한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와 있다 됐죠? 네.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나눌 수 있다 반대와 관부의 차이는 뭐냐 뒤가 완전하면 관계 부사. 뒤가 불안전하면 관계 대명사. 뭐, 좀이다가 추가를 하면서 보고요. 그럼 요거 두개 공통점이 있어. 아까 내가 규빈이한테 얘기했던 거는 요거는 분명히 뭐니? 이트야. 이렇게 바꿔버렸어. 이트가 받는 게적어야 애는 이거 그럼 저게 선행사인데 이트로 받아놨으니까 얘는 뭐니? 해 봐. 바꾸는 걸잘 봐. 얘를 뭘로 바꿨다고? 이틀 바꿨어. 이틀 바꿨으니까 관계대 의사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부터 바꿔놓는게 중요하니까요. 음, 뭘로 바꿔놓냐면 봐. 3월이니까 일단 키치나 뭐가 되는 거니. 네. 뺄게 네, 안 돼. 푸는 되니 안 되니. 서른 사 사람이 아니라 안 돼. 푼도 네. 안돼 라고 나왔어 그렇죠? 격까지 시험해볼게 격격격격격. 격, 격, 격. 즉격, 목적격, 소유격, 격, 격, 격, 격, 어디 있어? 전지사 이의 목적어야, 전지사 이의 목적어, 무슨 격? 목, 목적 답 관계 행사. 이렇게 정리가 확 내려지잖아요. 목적격 음. 목적격 반대라는 게딱 탄생하잖아. 음. 됐잖아. 그리고 만드는데 이제 이트로 바꿔놨어. 그다음에 여기 바꿔놨어. 여기 이미. 위치가 돼서 바꿔놨어. 그럼 이 사이. 접속사라는 건 뭐야? 두 문장, 한 문장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필수대회 중에 하나인 접속사는 결국 어디 오냐면 두 문장, 1번과 2번 사이에 온다. 여기에 접속사가 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여기 거 남겨두고 여기는 없었으니까 결국은 얘를 꾸며준다. 그래서 결국 형영사들이 나온다. 알겠어? 그럼 혜영의 사료를 입고 있는 접속사는 광현영의 사료가 됐지? 오케이. 박입니다 네. 일곱 문장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또 아, 스쿨 페스티벌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건 학교 축제였어. 어떤 축제야? 예. 여기 예. 모델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와 기회 되시면 이틀이고 이틀이 결국 두 문장 을합쳐줄 때는 대표하는 뭐 관계 되고 있어? 또는 그소리생각이 전축에서 나왔어. 아, 인은 신경쓰지 마. 아, 지금. 안 써도 돼요? 지금. 인을 왜 써, 여기다? 인을. 아, 네. 지금. 아. 오면 되잖아. 더. 아, 아. 뭐야? 써. 뜨니? 네. 그리고? 인. 나갔지 네. 인은 나갔지? 됐잖아. 끝. 뭐. 자. 뜨니? 네. 네. 뭐가 있니? 인이 있어. 인의 목적어인 니트가 과연 저거지 연결이 용이하니다 그럼 니가, 네가, 네가 원하는 거 써줄게. 이를 앞으로 데려올 수도 있잖아. 아, 어디에 들어가? 앞으로 데려와. 아, 인이 뒤에 있으면 불안전한 거. 그렇지. 뒤에가 불안전이인 목적이 없으니까 불안전한 거. 그러니까 관계된 게가 나온 거야. 이를 앞으로 빼면 완전해져. 그러니까 얘는 관계없서야 관계없어. 아, 예스. 응? 됐지?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똑같은 문장이야. 지금 다시 써볼게요. 자, 이 위치는 또 뭐로 바꿔줄 수도 있어. 이 나왔어. 아, 왜요? 아, 왜? 선빙사가 아, 장소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아, 그것이 바로 학교 축제였는데, 아 그렇구나, 그 학교 축제에서 이래도 되고요. 거기서 그녀는 노래했어. 자, 밑에 거 다시 도전. 1번 이거 또합쳐져 자, 공통 좀 찾아봅니다. 어디 비즈, 있네요? 비즈니스 파트너. 어, 여기 도 비즈니스 파트너. 자, 어, 저기 더, 어 여기 도더 비즈니스 파트너. 이게 성인석이었네 네. 뭘 받고? 예 파트너 어 오늘 사라기는 인클 받고 안 되겠네요 누구로 꾸고 여자요 남자요 그 그러면 그, 뭐아 남자 다음 날 히즈 히즈 그힘 아니고 나힘요힘아 힘이 힘이 아, 아. 힘이라고 칩시다 네 아니면 힘 오와 펄뭐 이런 생각할게 여자인 남자인 는그이어 결국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 비즈니스 파트너가있어 동업자가 있다는 얘기죠? 네. 동업자가 있는데 그녀는 그 동업자와 토론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여런입니다그거그러죠 동업자, 남자라고 칩시다. 남자라고 과정하고요. 네. 그럼 이걸 뭐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두 분자가 연결시켜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음. 이야 홈이야? 음. 홈지, 후기, 홈이지 결정하면 어떻게 돼? 두 분이 들데 위드의 목적은 홈이지. 아니 이게 이 서로 네. 앞으로 나갈 건데 얘가 들어오면 위대한 목적이 될거아니야 네. 여기서 보면 돼 여기서 보면 주격인지 목적이인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어 너한테 너가 주어 네. 자리에 음, 주격이야 추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그러 이제부터? 어떤부터 돼. 요명 파출은 번 플러스 거 물론 이 사이에는 접촉사가 관계된 것가그 문단은 이 일이 없을 것같 그 불러봐, 페이트는. 페즈트 뭐가 있는데, 사업 파트너가 있대요. 어, 비즈니스, 동업자가 있어요. 화를. 뭐가 빠졌다? 애니 빠졌니? 네. 랜이 졌 빠지면서 발음이 썼네. 화를. 얘가 결국은 선행사인 거야. 얘가. 얘가 어? 바로 선행사였던 거야. 어? 여기 뭐들어가는어요 힘 들어간다 했나? 네. 들어간 이유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는요 can, 그다음에 뭐니, discus, o t e t e r 하다. 완전 다니다 해서 토론 하다. 음 with, with, 나 with, 게 얘는 앞으로 나갔다 똑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그 네. 이거 한번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위드 뭐가. 얘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돼? 네. 위드 홈이 네. 되는 거지? 네. 어. 네. 나오면 똑같죠? 씻어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와? 어? 내려. 이게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만들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궁금한 거있으요 만들 수 있겠지, 이거? 네. 이런 과정, 이런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작 과정에 동참해 본다는 얘기는 이걸 한 번씩 만들어 본다는 얘기고, 이런, 어, 제작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치하는 거야. 아, 이한 문장으로 나와있던 방향동사죠 쪼갤 수도 있어야 돼. 요걸 보면서 쪼개, 예, 어떻게 쪼개, 예. 어, 이거 한 문장이 이게구나그 다음에 요거, 요거, 어, 다시 들어가서 이대한 목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원래 여기서 저게 있었겠구나. 뭐희힘에 있었고 뭐 허리 있었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꺼버리면서. 두번 잘라낼 수도 있죠.